저희 집도 김장했어요뭐 직접 절이고 씻고 뭐 버무리고 한건 아닌데 제가 판매하는 김치 저는 그냥 제가 먹거든요 이번 김치 참 맛있게 됐어요 요거는 명태 김치 요거는 알타리 새콤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명태김치는 숙성을 좀 시켜서 먹는 김치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재구매를 하실 정도로 아주 감칠맛 있고 맛있는 김치랍니다. 요거는 제가 온거 그냥 통째로 집어 넣었거든요. 여기 뭐냐면 서더리 석박지라는 김치예요. 네, 요거는 강원도 이제 특산물인 그, 서더리를 넣고 석박지를 담은 거거든요. 요것도, 숙성을 좀 시켜서 드시면 아주 깊은 맛이 나고 시원한 맛이 나고 아주 맛있는 김치랍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오픈을 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명태김치. 조금 아까 보셨던 그 명태김치인데 20kg를 제가 이제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명태김치도 숙성시켜서 드시는 김치인데 아주 반응이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 배추김치 뭐 배추김치도 저희 김치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신 분들은 거의 뭐한 70kg에서 50kg 기본으로 이제 시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 김치도 아주 맛있게 됐어요. 양념도 적당하고 빛깔도 아주 좋죠. 이걸로 저는 김장 끝. <웃음> 제가 어차피 판매하는 김치라. 음, 뭐 제가 담은 거나 마찬가지죠. 김치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묶어두었던 그 서덜이 석박지 요거를 어, 내년 봄까지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아주 묘하게 감칠맛도 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석박지가 됩니다. 요 국물도 드시면 참 맛있어요. 요게 그 서덜이라 그래서 어, 명태 아가미? 쉽게 생각해서 명태 아가미를 어, 이제 1, 2차로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비린내 안 나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어, 석박지 담는 데다가 섞어서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아요. 근데 이게 어, 상당히 맛있어요. 제가 요거를 메뉴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뭐 상당히 맛있다고 지금 재구매를 하실 정도의 그런 김치랍니다. 서더리 석박지예요. 어, 요거 하는 데가 좀 드물죠. 음, 근데 어, 혹시나 이런거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제가 한 12월 초쯤이면 음, 김치를 마감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김치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어, 저한테 서둘러 문의를 주시면 예, 제가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치 아주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고 내년 거의 한 2, 3월까지 숙성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숙성시켜서 드신 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은 꼭 재구매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판매하는 김치예요 재료를 아주 좋은 걸로 쓰거든요 믿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태김치 요거 아주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감칠맛 나고 아주 맛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